감 어디지? 어디? 출발하세요 오, 오, 뭐야? 저, 저요? 제이크 저요, 저요? 제이크님 출발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 아무데나 갑니다.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 돼요, 여기? 아, 미션? 아, 미션지 찾아 이거 할수 있는 거죠? 네또 여기 있겠지, 뭐 대박 그림의 방네 가지 다른 표정의 짱구 그리기 아 이건 니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짱구를 잘못 그려요 뭐야? 성우 형? 뭐예요? 미션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직 그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미리 하, 하는 게 좋지 미리 할수 있다고, 이게? <웃음> 어 그림의 방 내가 이제 다른 표정의창구 그리기 아, 이거는 제가, 제가 잘했지 지금 한번 하실 때는 아, 맞다 끝내면 알려줘요 아... 마피아가 만약에 되면 이거를 하면 은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응? 하면안될것 같아 아 됐어 어, 휴진이은 아무것도 없지? 아니야. 뭐 있어? 뭐, 카메라 놓그 뛰면은 엄청 빨리 채워진다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이리로 <이런> 가겠다 <거> <웃음> <웃음> 어떻게 그 찾는... 오! 뭐야 오 찾았다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있지? 아, 이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션을 하다가 자기가 임포스터라는 걸알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좀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여기 오면 되는 건가요? 미션 울면써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종이 찾아야 돼요? 종이 여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포스터만 아니면 돼요. 포스터입니다어못 <웃음> <쉿>. 하는데. 제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거짓말을 또 쳐야 되잖아, 이러면. 네? <웃음> 무슨... <웃음> 뭐야? 이제 내가 봤을 때 미세요 네. 미션 하겠어요? 아무것도 있어요? 안 알려줘 일단 미리 미션 하고 있어요? 오뭐 아이스크림 뭐야? <웃음> 이거 뭐, 미션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미션 종이 찾아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 그 아이스크림은 뭐야? 미션 종이 찾다가 발견해서. 이게 누건지 뭔? 응? 나도 아이스크림 먹어도 뭐. 되나? 패딩은 왜 들고 다니냐? 패딩 아니에요, 침낭이에요 <웃음> 침낭 뭐야, 어? 이거 <웃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까그자리 노숙하기 위해서 <웃음> <웃음> 진짜 여덟지 노숙이 누웠다 여기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검정색 때문에 오히려 소판한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 <웃음> 어, 여기도 미션 룸이 있어 이 안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김선우잖아 뭐야, 김선우잖아 내가 먼저 찾을 까야 <웃음> 그거 누군지 아직 모르지? 뭐가야 너일 수도 있잖아 네? 너일 수도 있잖아 네, 그쵸 아, 근데 가까이, 가까이 오지 마, 안 가요? <웃음> 어, 어, 에라이 <웃음> 도전 아나운서 준 비는 원 고를 틀 리지 않 고, 한번에있긴니다커 피를 많이 마실 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이승+ 이승 이수영... 맞잖아요. 서울의료원 다시 3회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맞잖아요 식,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맞잖아요 코포습니다커이 높아지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 않고 마도 여전히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코포럼에 따르면 연구팀은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나눔 값인 아니 이거 이할수 있잖아요 <웃음> 아니 이거 이할수 있잖아요 <웃음> 아 말도 안돼 진짜 내가 너는 꼭 다시 찾아봐 음 <웃음> 오? 뭐야? 두명 이상이 도전. 성형이 제일 왕하다 형, 어? 시민이에요? 어, 어 아, 아니네, 누가 봐도 아닌데 아니야, 아니, 시민이야, 시민이야 <웃음> 아, 잠겨있어 진짜 시민인데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왜왜 <웃음> 미션하러 왔지, 난여기서 미션할 수 있어요 미션할게요 <웃음> 네. 아! <웃음> 왜 그럴까? 아, 진짜 못둑 이거 아니야? 맞네 앤키즈? 앤키즈는 뭐지? 가요 가요 왜? 형, 마피아죠 어? 마피아죠 마피아가 뭐야? 에이 아, 임포스터 임포스터죠 너 임포스터야? 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아, 오케이 어, 깜짝이야 응와응와 빨리 가요 아저 진짜 임포스터일 수도 있어요 너임포스터야 모르죠 오케이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제가 여기 있는 의미가 뭘까요? 기다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빨리 안 가요? 뭐가 안 가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무섭게 왜 그래? 갈 거면 지금 가야 알았어, 알았어 이따, 이따가 보자,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 네. 그러면 희승이가 희승이 바로, 바로 희승이랑 같이 해야 돼 <웃음> 아, 이거랑안 봐가지고 어디 갔지? 희승이 어디 갔지? 희승이 형! 어? 뭐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퀴즈가... 봐봐요 저... 에이 형임포스터 진짜네요 엔세코 진짜예 진짜. 아니에요? 어, 신이 어? 뭐가 뭐? 뭐예요 이거? 내가, 내가 찾은 거 아니고 아! 아 진짜 도망가 도망가 아 <웃음> 깜짝이야 기, 희승이 형 임포스터죠? 아니에요? 예. 너, 너임거스터지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뭐라 거 이거. 이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아니, 거이 진짜... 거 아, 도망갔네. 이 이거. 이 이거. 이헤 이거. 이 이인 이상. 어이 제2니이상이인 예, 예. 이상 도전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데 뭔데 미션 뭔데. 유키즈처럼 한 명은 키즈는.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깜짝 깜짝 놀랐네 뭐지? 왜 기세 오지? 기승형. 뭐 갔어? 뭐야 여기 있다. 오케이 틀린 그림 찾기 현재 있는 공간을 찍은 사진과 현재 공간에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거 허... 어? 리모컨 위치가 달라요 컵의 순서가 달라요 이 휴지의 위치가 달라요 이거의 위치도 이 레고의 위치도 달라요 오케이, 좋아. 좋아. 일단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도망가겠어. 아직도 하고 있나? 어, 안 한다. 리키가 마피아일 것 같고, 일단 정원이 아니고 희승이 형 아닌 것 같고, 제이도 아닌 것 같고. 선우도 아닌 것 같으니까 미키쉐이크 아, 이거야? 네 오케이, 오나니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 진짜 하지 아니, 나 있거든요, 이거 있어, 이거 야, 나, 나도, 나도 있어 그러니까. 이생각하려고 에? 나이생각 아, 네. 아니, 저 진짜... 힘, 아, 싫어, 싫어, 싫어. 그럼 가서 기다려 왜요? 네, 아, 잘, 우리, 잘, 먼저, 잘, 우리 잘, 먼저, 우리 잘, 먼저. 먼저, 잘, 먼저. 잘. 먼저. 아니, 뭐, 달라요. 아, 아니, 같은 거야. 봐봐요. 아, 왜. 펜안 뜯기죠, 이거? 뜯기네? 아, 자, 이거 뜯기나? 아니, 아, 저 빨리 와. 아, 아, 아니, 진짜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형. 아, 진짜 아니야. 갈래요, 아, 지금? 아. 오케이, 가자. 아 잠깐! 근데 이거 어차피 시민이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한 명이 아, 저, 그럼 우리가 마, 맞추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저 다른 거 할게요 한 명이 다른 어, 한명이 한 인터뷰를 한뒤 어, 어, 최종 퀴즈 을맞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퀴즈? 못 잡겠지? 못 잡겠지? 그룹 말 들어 말해야 돼 지금 어. 키분 어때 어때? 아, 좋아 좋아 좋아하는 하트 포즈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하트 하트 <웃음> 아 하트 하트 <웃음> 임포스터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는다. 약속 약속. <웃음> 약속 약속. 잡박울이 <웃음> <웃음> 이제 지겹지 않나요? 안 지겨. 워 논리는 응. 견산남도 찬용군 도천면에 있는 니로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제가 정리로 리로 리로 리로 됐고. 그렇다면 논리적인 사람이 청물소면.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쏘면 논리적인 사람이 정을 써면 논리? 논리적인 사람이 정을 써면 높이 80m의 속조상 속조산속조산이예요상 이름이에요? 정답은 타당타당이에요? 시민인 거 약속했대요 응 알겠습니다. 진짜죠? 진짜 근데 그건 우리가 아직 우리가 인포스 같아요 아직 모르지 이따가 회의할 때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제 확인해봐야지 오 어, 여기 있다 예스 파이단, 파이단까지 왕복 한 번에 성공 시 인정 도전 기회 한번 도전 즉 안돼 네. 와 이거 어렵다 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돼요? 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돼요? 에이, 몰랐잖아요, 여러분 점프, 점프 다시 해야 돼 됐죠? 인정인가요? 어 아까 히스, 니키 임포스터면 희승이 형 죽었을 테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거 희승이 형 두고 있으면 니키 형인 버스터네 안돼 안될 것 같은데 도망쳐버리기 제이크 형 마피아 아니죠? 나, 너, 너 마피아 아니죠? 저 마피아 <웃음> 아, 아니죠 아, 지금 결제했으니까 괜찮한거요 <웃음> 뭐야? 대신이 여기 아, 돼? 그거 했어, 했어 그거 짱구 해결했어? 네 짱구 그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안야서워요안 이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 어, 누구 있어? <웃음> 소멸, 뭐 하고 있는데? 손에 나고 있 블랙으로 마시더라도 여전히 비만 위험은 커졌습니다 저 꼬이지 않고 뭔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여기는 있었네 <웃음> 여기 이런 다 있는 지 몰랐어 <웃음> 이거 포스터 한번 해 볼까? 아, 왜 이래? 니키. 야, 선우야, 좀, 야, 야, 빨리 도망가. 아니, 빨리. 왜? 야, 왜? 야, 왜? 야, 왜? 선우야, 일로 와! 뭐야? 니에 네, 뭐. 아! 아! 막, 인버스 하나 어? 총! 총! 슨 총? 에이, 반대손, 반대손 보여줘. 뭔가? 보여줘. 뭔가? 아, 야, 나 미션하고 있잖아. 선우야, 선우야, 선우야 빨리 와, 빨리! 아못 믿겠어 아무도 여긴 똑같아요 짱구 그림 그림 너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네, 손님이 먼저 그려버렸어 어뭐뭐 뭐. 뭐? 아, 뭐야, 아, 뭐야. 아, 뭔데 아, 뭔데 아, <웃음> 뭐? 아! 뭐야! 뭐야! 아! 아! 어요 뭔데? 뭔데, 뭔데? <웃음> 아이고. 아유... 제발! <재밌게>! 아, 뭐... <웃음> 뭔데? 죽은 거예요? 니키야! <웃음> 니키야! 니키야! 유키야! <웃음> 유키야! 유키야! 유키야! 아, 한 번만 봐.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한 번만 봐. 어, 봐. <웃음> 한 번만 봐. 저거 봐. 한 번만 봐. <웃음> 한 번만 봐. <웃음>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내가 뭐, 오, 뽑아. 지금, 야, 지금 널못 뽑아. 거짓말. 내가 지금 널못들 내가 순서를 뽑아야 돼. 오, 뭐, 어, <웃음> 저거 봐. 하... 하... 하... 다으로가자 이제 알게 알겠어 리키어진타운 극한 직업인데요. 제기야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 됐다. 일단 연기가 좀 저치 좀 대박이었어요. 아니야 제이크가. 사망자 발생. 지금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웃음> 진짜 죽었네, 실제로 제이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 저? 친구 해? 친구 친구 친구 했어요 희승이 형! 임퍼스인거다 알거든요? 왜? 왜? 왜? 주머니 있었던 거 그거! 아니, 그거 저기 있던 거라니까, 그 2층에 <웃음> 아까 제이크 형이 들고 있었던 거 똑같았어요, 모양이 야, 뭔 소리야? <웃음> 진짜 <웃음> 아니야? 일단 회시로 갑시다 니키랑 제이크가 임포스터 같은데 내가 보기에 죽었어요? 아니, 니키네 내보기 니키야 이거 제이크랑 이승영이야 <웃음> <웃음> 너도 죽었냐, 제이? 야 <웃음> <웃음> <웃음>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고 <웃음> <웃음> 만약에 제이가 죽었는데 임포스트잖아요 그러면 임포스트였다고 떠요? 아니면... 안 떠, 안 떠죠 그냥, 그냥 죽은 채로? <웃음> 아니 아니야 들어와 들어봐. 아니 희수 형에, 이이 둘이에요. 아니 희수 형에, 이이 둘이에요. 아니야 자꾸 뭐라고 하는다.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라고, 아니, 아니면 미안한데 근데 주머. 나 지금 뭐 표정. 아무도 본 사람이 그렇죠? 없잖아 지금. 주머니 니키나 니키나. 아니 야 아니야. 제이 형 정원 요 정원 형 희재가 자연이 버리고 왔겠죠. 아니 뭔 아니 니키야 뭔데? 어, 탐프, 스탬프 말 스탬프 스탬프가 뭐야? 스탬프가, 라인트. 야, 라인트. 스탬프가 뭐야? 스탬프 스탬프 나이, 나이, 아니, 모르겠... 이제 모르겠는데 희승이 형은 난본게 없어 모르는데 제이크는 나이, 확실해 너도 왜 확실해. 내가 확실해? 근데 일단은 제가 나본 거는 제이 형이 죽있는걸 신고하려고 갔는데 제이크 가이 그때 저한테 뛰어왔어요 뭐야? <목소리> 형, 임포스터죠? 아니야, 나 이게 뭐야? 야, 뛰어가는 거! 어, 아니, 저거가 반가워서 뛰어간 거야. 아니, 반가워. 그래. 그래. 오랜만에. 자, 자 그래. 제이크는 빼박이다, 어, 이거 아, 제이크 는 무조건이고. 제이크 무조건이가 네, 봤어. 3층 그쪽. 선우 죽인 걸 제가 봤어. 이승 형이 니키가 먼저 들어왔거든. 제이크, 아, 네? 솔직히 말해도 돼? 근데 나 그거 보고도 망쳤어. <웃음> 아니, 봐봐요. 저거! 아니야, 아니야. 얘가 봤어. 그러면 은 일단 투표를 먼저 합시다. 오 오케이. 저는 제이크 형. 저도 제이크 형. 나는 니키. 나도 제이크. 저도 제이크 형. 나는 니키. 나도 제이크. 형 형은요? 나는 지 네, 무리로만 <웃음> 나는 지 <쟤>. 네, 무리로만 해라. 가슴 고 있어, 제가... 저희 부자야, 이렇게... 사실은 성훈이 형이 가장 임포스터 아닌 것 같아서... 성훈이 형한테 귓속말로 18층으로 오라 할 거예요. 음... <웃음> 성훈이 형이랑 같이 있다가 한명 죽으면 신고하면 바로 신고하면 되니까. <웃음> 그러면은, 저 여기 숨어 있을게요. 저 보여요? 여기 이. 거 보인다, 오케이. 왜안 오지? 까먹었나? 와, <웃음> 어, 진짜 까먹은 거 같은데. 설마 가볼게. 가보고 올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와, 아, 살았다. 와, 아, 살았다.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깜짝이야. 근데 어떻게 불안하게 이렇게... 진짜 아무도 못 믿겠다. 이미션룸이이미션룸이 없냐? 니가 가, 니가 가... 3층 가, 3층. 이승 아, 좀... 오, 왠지... 무섭다. 오, 깜짝이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아하. <웃음> 이세 확인했네. 확인 확인 확인. <웃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 말이. <웃음> 보통 그 근처에 있던데. 뭐지? 아, 아니에요 <웃음> 형, 이거 두 명이서 해야 되는데 같이 할래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어? 지금 오? 지금 오늘 클릭션 보여주세요 누구냐? 아, 나와줘 진짜 까먹은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친구. 친구. 에 각자 어디 있었는지 얘기해 보자. 저는 18층에 있다가 성훈 형이랑 18층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성훈 형이 안와 가지고 내려갔는데 미키가 죽어 있어서 신고했어요. 나 3층에 있었는데. 저도 3층에. 저 3층에서 그 미션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지금 세 명이죠. <웃음> 자기 죽으니까 재미있네. <웃음> 자기 죽으니까재밌어 e w i 억울해, 지금 응? h 과가 s 어요 u 이 졌다 m e Oh, well. I'm not going to be 맞잖아! 왜 아무도 안 믿었어? 제가 봤 t going to be a b l 어 to 확이 <웃음> 아아아아아 <웃음> 뭐, 아무도내말안 아, 안 믿었어 야, 믿었어 나이는 희생이 올줄 알았어 어, 저거 <웃음> 네, <웃음> 나 살면서 이렇게 아득바득 거짓말 친척 처음이다 <웃음> 진짜. 야, 오늘도 거짓말 쟁이네척한판더 <웃음> <웃음> 하면 안돼 할게요 한번더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다 끝끝자 여러분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안푼 났어요 네? 근데 막 소문이 떤는데 진친 벌칙 있다고 어. 진짜 임포스터 하면 제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일단 너 시민이 아니야 임포스터 오면은 스티커! 조그만 동그란 스티커 손에 쥐고 있는 거 봤어 <목소리> 형, 저 손으로 만져 봐 돼요? 잠깐만 대체로 임포스터들이 일찍 나가네 <목소리> <목소리> 너 저는 정원이 아니면 희승경이야 왜또 나야? 너무 무서운데, 시민이니까? 내가 거의 캐리었다 <목소리> <목소리> <캐리어짜. 목소리> 왜, 뭐 무슨 무슨이야, 또?